다리에 멍이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공에 맞아 가지고 곡선으로 멍이 들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번 의상에서는 어떤 포즈 보여주실 거예요? 복싱! 앞으로 하루 전에는 식단 어떻게 하세요? 어제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저녁을 11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가 넘쳐. 어제 타코 먹고, 부리또 먹고, 회사디아 먹고, 코키 먹인데 <웃음> 그래서 약간 에너지가 있지 않나. 원래 안 먹으려고 했거든? 그러면 볼, 살이 폭 이렇게 됐을 거야. 제일 뭐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여기는 수원이니까 수원갈비나 수원통닭을 먹어야죠 단골집 있으세요? 단골집 있어요 어디 수원통닭 상호명이 통닭. 수원통닭이야 남문에 있는데 거의 차 맛있어 지미통닭 용성통닭 이런 데도 막집인데 수원통닭 찐이야 1인분이 약간 2인분 느낌? 음. 한 마리 시키면? 나서 바디 쉐입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배지 특히 다리 부분이 약간 <웃음> 허벅지 가 커졌지 축구하기 전에 작년에 1년 넘게 1년 반 동안 파워리프팅을 해서 파워리프팅에다가 축구를 하니까 변해가고 있어 아마 3개월 뒤에는 축구 선수 바디가 아니까 다리 그때... 근육이 더 달라질 것 같아 어. 그때도 바디 프로필를꼭 찍어주시나요? 하죠